지금 맞습니다 제발 그래도 아, 과학자, 어, 아니면 과학자 아니면 SCP 과학자 아니면 SCP 제발 제발 과학자 아니면 SCP 제발 카드 제발 뛰어뛰뛰뛰뛰뛰 d 급최수야 죄수 뛰어뛰뛰 자 D계급은요 죄수인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카드를 먹어야 돼요 카드 카드가 없으면 죽음이야 그냥 왼쪽 닥구 왼쪽 아야야야야 닥구 뭐야 이거 아프레시네아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자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권총이다 야나나권총이 있음 나권총이 있음 과학자. 데려와 자, 여러분 권총이면은과학자를 협박할 수 있어요. 어어 o 말들 a 아, 쉣말들 t 나 a d d i n a You don't just say, oh, you don't just say, oh, you don't just say, oh, you don't just say, 야가만 어, 아니, 아, 아 아니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내려, 내, <웃음>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다시는 까치지 않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망했네, 이렇게 가드가 빨리 올줄 몰랐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가드가 그 과학자 보호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네 이거 이거, 아 어쩔 수 없다, 야빈털터리다 가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크로야 하이 아어떻게아 뭐야 뭐 오고있어 뭐가 오고있어 뭐가 오고있어 뭐야 자 댕댕입니다 여러분들 저 댕댕이는 걸어다니면 안보여요 자 우리 피합시다 저기 있어봤자 우리 죽거든요 피합시다 피합시다 자 저기 가봤자 죽음의 장소에요 저기는 아 망했다 망했다 아아 막다른게 망했다 아 막다른게 망했다 어떻게 해? 어떻게냐 야 저기 뚫어야 되는데 야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아 저기 큰일났다 댕댕이가 왔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아 오른쪽에 있고요 걸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 오른쪽에 신나게 이렇 싸우고 있거든요 와 지금 살아나왔네 자,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아, 지금 튀어 지금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지금 튀어. 방법이 방법 없다 방법 없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무조건 튀어 무조건 튀어 자 SCP 아마 저거 문을 저저 저 누구냐 저 감시카메라가 열었을 거예요 감시카메라도 SCP거든요 아, 아, 아 케이 뭐가 있니? 나뭐 있니?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없어 카드가 없어 왜? 가만히 있이 친구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카드 있어 카드 카드 없어 카드 있었으면 진짜에 나갔지 <웃음> 있었으면 진짜에 나갔지 <웃음> <웃음> <웃음> 과학자 있 과학자 오케이 과학자 다 죽은거 같은데 둘러봤는데 카드 아니 아니야 카드 다 내려다 죽었어 여기서 카오스 기다립시다 카오스 자, 카오스가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은 이제 그 D 계급을 도와주러 오는일이에요 우리 죄수들을 어쩔 수 없어요 숨어야 돼안 그러면 죽거든요 저 위에서 하도 모르겠거든 자짱박겠습니다어 소이탄과 성가탄이 어서 오세요 오오오오예예예예 뭐야? 왜 들어갔어? 님들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봐요봐요 열어 달라봐 봐요. 제가, 제가 이창었는데이상 죽어 있는 거 그래 가지고 어. 위 어때요? 위 어때? 근데 아래 이 있어. 공구육이랑 있어. 공구육 망했다. 위에 위에 할배랑 공구육 지키고 있대. 공구육 괴물이거든요. 그 괴물. 불카 있나? 불카 만들었어요? 그사 가시면 요 불사가 저 골사가자. 답이 없는 여 불사 가야 합니다. 이거. 불사가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카드를 업그레이드해서 탈출해야 돼요 댕댕이 조심 댕댕이 조심. 아이고, 다아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죽어 아싸 아싸 야 나와주 아싸싸싸 아싸싸 나이스 나이스 아싸. 나이스 총은 없나 총은 없나? 카드를 다 먹읍시다 일단 자 총은 없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카드를 점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블랙 카드로 만들어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누구야, 카 열지 마, 열지 마. 뭐가 수상해? 와, 제시야. 한번안 맞아. 자, 땡 나이스. 뭔 수상한데? 가자 님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 자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내가 앞으로 굳이 먼저 갈 필요 없지 굳이 굳이 내가 앞으로 먼저 갈 필요 없지 daughter, 가자 돼. 가자 가자 gotcha. 자투 과연 자 나눠서 가나자자자자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 제발 앞에없제 제발 앞에없제 제발 제발 제발 앞에 없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접어. 어 접어. 접어 아, 아, 망했다. 어떻게 하지, 차? 자, 이게 방지가 할아버지한테 잡힌 거. 어, 아,밖에 없어. 이또왜 죽여? 없어. 짤때떨야 되는데 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수고. 제발. 또 무슨? 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자, 무조건 뛰세요, 여러분들. 또. <웃음> 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똥개게 왼쪽, 왼쪽 내 거, 왼쪽 내 거. 자, 어디야, 어디야. 보니? 아, 망했다. 씨! 아니, 자, 자. 아닌가? 아 어,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아아아아아 못간다. 망했다. 씨. 아 화장실 내꺼. <웃음> 다 먹혔다 이거. 에이 끝났네. 에이. 에이. 진짜. 긴장. 핵격리 말고. 발전이 다섯 개가 돌아가면. 아 발전이 다섯 개 고맙습니다. 야, 아직 안 먹은 데 있을 거야. 아이 그만 좀 비켜. 어 땅콩이 왔다. 방금 눈깜빡였죠 땅콩이 왔다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 oh s h 어얘 왔어 얘. 어 그냥 그 죽어 죽 죽어 죽 죽어 죽 죽어 죽어 죽어 죽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어